경상북도 구미시, 서울에서부터 꼬박 5시간 실력있는 헬스트레이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 응. 운동 배우러 왔는데 이게 뭐야? 어? 오늘의 운동 스승님, 유튜버 해님이시다 과연 우리의 김벌레 오늘 운동을 잘 배울 수 나이스런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아니 회장님 무슨 헬스장도 아니고 무 뭐, 무슨 운동을 한다고? 꼭 헬스장 가고 기구 있어야지 운동할 수 있나?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하니까? 보이 좋게 일로 와봐. 헬스 기구 없어도 운동을 할줄 알아야지. 그게 보디빌딩이야. 예. 자, 좋은 동부터 해볼 거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초를 갖고 드는 거야 그리고 반대편 그리고 반대편 그러면 이렇게 등에 힘이 박박 들어간단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똑바로 보고 있어 좀 진지한 거 집으로 와온 거지 이런 그냥 처음에 그냥 재밌자고 그냥 좀 풀어주신다 그냥 하세요. 일단 진행 계속 해보죠. 그게 맞을 네. 것 같아. 너무 선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빨리 합시다. 예. <웃음> 예첫 예, 예. 아. 운동이 끝난 오후. 아니 형님 이건 무슨 운동입니까 복근 운동. 복근 운동이요뭐 배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요? 안 들어가나? 네. 예. 살짝 들어갑니다. <웃음> 자 혜연님 또 복근 운동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누워보십시오. 나 오늘 화차 날이야. 네? 다음에 다음. 그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울 종목은 뭡니까? 마지막은 이제 시시 스쿼트. 시시 스쿼트. 시시 스쿼트예요. 다리 지금이 박아놨잖아요. 예예 박어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스쿼트 시시 스쿼트 하는 거예요. 고정이 되 있거든 안 빠져 이렇게 해도 뒤로 앞뒤로 해도. 네. 그렇지. 그렇지. 어,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뒤로 누워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어. 아씨. <웃음> 스승님이 알려 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해 보는 김벌레. 하 셋. 하 셋. 하 셋. 하 셋. 셋. 하, 셋. 하, 셋. 하, 셋. 냥야하 셋. 하, 셋. 어느새 둘은 완벽한 호흡에 스승과 제자가 됐다. 보디빌더로서 자격이 없어요. 체지방이 너무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요즘 헬상에서 유산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는가? 그 천국의 계단 그 비싼 기계 그거 아닙니까? 요즘 누가 그런 거나? 와? 절벽 계단이라고 새로 나왔어! 뭐 뭔데요? 자네 먼저 올라가 보게 그냥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야지 도 왔는데, 뭐 완전 사라사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어! 야 이거 는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다음 종은니까 도대체 긴벌레는 이곳에서 뭘 배운 걸까? 하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목표를 향한 김벌레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